한치다. 맞다. 어. 아, 좋았어. 아유, 감사드립니다. 아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오우씨. 뭐죠? 아직도 3 0 아직도.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통영에 또 왔습니다. 한채 치러 왔어요. 선생에 도착해 보니까 누군가 작업을 막 하셔서 기술자인 줄 알았더니 선장님이세요. 무슨 작업 하시나 그랬더니 요 거치대가 샤크리액션 주고 그럴 때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개선하고 계십니다. 선장님 출항은 몇 시라고 하셨죠? 3시 반에서4시요 3시 반에 서4시반 3시 반에 바로 출발 바로 출발에 전동 1를못 가져왔습니다 근데 에이 뭐 속은 상한데 제가안 챙겼으니 어쩔 수 없죠 3년 전인가? 4년 전인가? 그때 생각나네요 전동 1도 없이 원줄에 10m, 5m 연삼에도 묶어가지고 그렇게 온 기억도 있는데 그때는 또한 40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이야 배가 솟는데 완전 장판이에요 원바다가 진짜 이럴 때도 있구나 이럴 때도 있어 일단 90g, 전체적으로 시0함부터 시작합니다 9 0 9 0 g 을0다시0 g 50g. 50g. 50g. 50g. 50g. 은0 g 데0 g 50g. 50g. 50g. 50g. 5 0저한0 g 5 0고 50g. 50g. 50g. 50g. 50g. 50g. 50g. 5오 g 50g. 50g. 50g. 니0 g 50g. 5 0 애초에 바닥을 한번 치고 까보요 그 수신, 자, 그 자, 3m씩 올려보겠습니다. 근데 원줄이 밑으로 들어가네. 야 이거 바람도 없는데 짝물지는데 이거 날리났네 장물이라니고와날씨만좋았어 <웃음> <안> <웃음> 그리고 뒤에가시면 식사 준비되 있습니다 식사 도시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식사하시고요 식사하시고 하세요 네. 그래야 집어대요 네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쇼 예. 와 오늘같은 날맨 뒷자리가 최고인데 진짜 아 진짜요 서울에서 입부러 왔어요 아무 다른 사람이 안 합치네 <웃음> 그거 해야지. 그거 해야죠. 고시네. 고시네 많이 주세요. 오늘 예보에 바람이 잡혀 있습니다. 바람 불어서 제발 작물이 아니기를. 얘는 37 바람 좀 불어라 어? 오접으셨어 어, 뭐죠? 몇 미터인데요? 47m 어, 어 그럼 한칠텐데? 네, 올려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<웃음> 47m면 한칠거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4시 호가다에서 랑 땡땡에 원하십니다 뭐야 어군탐지 있어도 선장님 계속 방송해주시네 자 어군이 제일 확실한 데가 18m인데 아. 오늘 여기 저긴 안먹네요 틴색 저 멀리 해물중지 오는데 안으면 좋은거고 끼기 전에 자꾸 제비 바꿔봐야죠 오 왔다 드디어 만이이 왔어 요아 나갔어 에 이랑 아못 아이, 봤어요 아이런 45m 상공다 45m 왔네 40에서 50그래그다 45m 그리고 이0 m 도 기록이 한번 왔다 갑니다 아 이거 하필 채비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4 5 m 거든요 어... 생미끼와 루어의 조합 삼봉얘기 18m에서 20m 사이니까 딱 20m 해주겠습니다 이 깜짝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 상품은 기가 메탈그 다음에 쓴대하고 기동줄입니다 제일 먼저 오리신 분은 패너립니다 <웃음> 어우 좋네요 깜짝 이벤트 아이씨 정말 더올 이벤트 한상품 희망이 없는데 흐오흐이흐흐흐 이벤트 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흐 어 잡았어! 잡았어! 어, 히트! 히트! 히트! 올려야 돼요! 올려야 돼! 떨어뜨리면 안 돼! 살살! 살살 감으시라고 해야지! 오징어는 안 된다! <웃음> 설마 오징어 아니겠죠? 오징다 아이고... 안 걸어야 돼! 걸어야 살살살살살! 돼. 살살, 살살, 제발! 올려야 돼! 오케이! 한치! 우와 배 아프다! 앞에서 오려서 끝났습니다. 계속 두간이고몇번 나갈 겁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, 이야. 아 그럴 테니까요. 맞죠? 응. 왔어요. 왔어요. 어 없어. 근데 진짜 와... 이 정도 물어줘야 되거든요? 빨라 빨라 32m인데 이거 은근히 빗방울도 날리고 히트! 오호호 오, 오. 바람아 불어다오 좀 많이 왔습니다. 1시간 정도? 50분 1시간 그 정도 왔는데 지금 풍 내리고 있어요. 시간은 11시 40분 예, 11시 44분 물색 끝내주고 도착하자마자 어군이 좀잡혀있었거든요 어군이 40에서 50그 다음에 20에서 20에서 30 정도 어군이 지나갑니다 어우 좋네 와자 준비하시구요 시작하십시오 먼저 올리신 분 이벤트 들어갑니다 상품 있습니다 어, 상품으로 알려주셔야지 40에서 50일 기록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15m부터 30m까지 기록 지나다닙니다 집중적으로 보면 하시, 하, 수심이 40에서 50입니다 아, 이 20m까지 모르지면참 좋긴 좋은데 일단은 20에서 한 15에서 30 그래도 기록이 정가고 왔다 갔 합니다 그러면 22 22 하나? 오, 짱물도 없어. 이야. 오, 히트. 내리자마자. 저쪽에. 나올, 어? 우 와, 40에 엄청나게 지나하는데 어, 우인 저렇게 좋은데. 신기하네. 오, 이, 뭐야? 닥태린게 멸였나봐요 지금도 턱떼리죠 왔어 오 왔어 왔어 저한에 옵니다 60m 60m 60m? 오징어다 오징어오어 <웃음> 입니다 오징어 열받아 <웃음> 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예, 오늘은 저런 날 같습니다. 모든 게다좋았모좋아뭐 네. 네. 네. 네. 네? 네? 네? 네? 새도 모이고 해무도 껴보고 비도 오고 막 벼락도 한번 봤는데 이 멸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또 처음일 거고. 얘들은 잠도 안자나? 안내리기도 뭐하고 내리기도 뭐하고 네, 여러분 네, 오래 계십시오. 한번더이하겠습니다저 북쪽으로 좀더올라가야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또 관시동 없는 것 같은데. 많이 예? 아저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시시 네? 오징 한 마리야. 아이고야. 50에서 3 0시아니다30 세팅해 보겠습니다. 3 0에뭐 있어요? 어, 오 사십 40, 40, 한 체고입니다. 사십 몇 미터? 몇 미터? 사 사십 미터 한 마리 올라왔니다 사십 미터 올라오는 순간 이 사람은 또종료은이습니다오한람은이사 23? 이사23이래분위이 23. 23. 그래, 예보에는 비가 없었는데 이보가이이는비 아 갑자기 비가옵니다 일회용 오비에 티라이고 저에게 왔습니다. 비가 있고 별거 아닌데 아 어, 40에 여고 찍히네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아니요. 오징어 오징어 저기 저기 한치, 한치. 한치이니까요한한 마리 더 무는데 <웃음> 한인데 아이 에이 사형 때문에 도마리 그 그래야되하신분마리시 <웃음> 에이 한 마리 빨리 좀다에한치오오 에이. 에이 한 마리 더 낚아야되는데 맥매합니까 삼 삼십 삼십 오븐 다고요 내리다가 3 0 m 가서또한바올라왔니다오비는다고3 0 m 이게 어우 30 한치야 이거 맞수아 2시에 마 맞아요 요맞2시맞 30, 30. 한치다. 맞아 어. 아, 좋았어. 감사드립니다. 아. 맛있어, 맛있어. 어어 오우씨. 오죠? 아직도 30이야, 아직도. 어우 멋스 멋스 공업단지요 아 거기가 진짜 꾸준히 올라옵니다 15m부터 35m까지입니다 한 마리 왔어 자두 마리째 30이요, 30, 이삼 30, 아옥수수옥수수수 30, 옥수수 0 30, 30, 30, 30, 30, 3 쌍거리, 아이고. 쌍거리, 쌍거리, 나왔어. 세 마리 올라왔습니다. 와. 이야, 축하드립니다. 야 그지그 고추장이야. 28일. 예. 아 좋아. 잘합니다. 예. 어 아, 오늘 잡아야 됩니다. 예. <웃음> 네마리째네 바로 25에서 30 25에서 30 그대로 고정히 하시면 됩니다 옆에만 살짝 버튼해죠 자자 이, 이거는 어어! 음. 어, 씨 차라리 뭘안할걸 지금 패턴이 잡혔어요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어. 자이게또 오죠? 도중 자이거 잡고 있습니다. 왔어, 왔어. 아 이런? 어어 그러 그신가 아니에요? 이게 애기가 없어. 저 틴셀 하나 뜯었습니다. 이러면, 이 고추장이랑 삼봉은 같이 가는데, 왜 삼봉은 안 물었을까? 여튼, 지금 의문보다는 증거니까. 일단 잡히는 걸로. 예, 예, 온 거예요, 그렇지, 좀 갖고 놀아봐라. 뺏 15에서 30m까지 갑니다. 자, 6마리째. 에이. 건드리고 밑으로 끌어갈때 고추장이죠? <웃음> 여섯마리 그러니까는 서해권에서 원투하다가 상경이 뜨면 있던 고기도 다 쫓아버리는게 저 돌고래 종류 30아 돌고래가 서쳐서 또당음장또 거기 또도청하겠습니다 에이 자신들 진짜 와 어근 하나도 없어졌어 발차우 올라갔던 돌고래가 설치한 거. 와 돌고래 한번 오니까 오늘 이, 이게 제 어복입니다. 돌고래 한번 오니까 그냥 확 깨져버리네. 어군이 안 잡혀? 아 좋았는데 아, 어군 쫙 지나가고 지금 한두시 됐나? 넘었을것 같은데 셋인가요 그러면? 아까 2시라고 하던데 어시최7분이네5분이 하나도 없어 아 아까 돌고래만 아니었으면 막 띠가 막 크, 일자로 막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낚시 여건이 이렇습니다 근데 뭐 고기 많이 잡았으면 비가 나온다고 하면 기쁘게 막겠는데야 오늘 어복은 저런 날이지 30이다. 얜 20, 2엔 얜 30, 해놓으면 25분 좋아요. 어? 40요, 40. 40. 40. 40. 이0 40. 40. 40. 40. 그 40에 40이오 30이 올라오고요. 30이. 30, 30. 30이 빨리, 40이 올라오고요. 30은 30이 안팔, 40이 안팔. 오우씨 이야 그냥 잡고 있네. 아 이제 아걸리신거예요 어? 써 좀만하니까 그냥 네. 아이 죄송합니다 약속이 30예 물었었는데 네. 예 아, 어... 약속이 30예30몇 마리나 m 지 r y I don't k n 섯 w I do. I do. I 3마리만 어떻게 안되나? 오우 좋다 30에 있네요 30에 30 30자 여덟 마리 어3 0미터에 됐어 네? 3 0미터에 잘다 어 괜찮아? 또... 고객 꾸준히 올라옵니다 25에서 35면입니다 네, 고객께서 올라니까좀다 하십시오 1마리 왔어요? 어, 이건 크다. 30이요, 딱! 아, 딱 10마리. 아, 네, 됐어, 이제. <웃음> 선장님, 이것 좀감아주세요 제, 제, 제. 예, 그리고 챔질했어요, 지금. 으쌰! 이야, 사이즈 좋다. 자, 선장님 찬스 썼어요. 갈때 되니까, 진짜. 이야, 씨. 열 마리. 자, 열한 마리.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. 딱 30에 무지, 와. 그, 아, 깜짝이야. 예. <웃음> 30m야? 예. 30에, 와, 저, 다들 나오세요, 다들. 이야, 갈때 되니까 진짜. 더블 리트를 내버리네. 열마리면 됐는데. 선장님이 감아주셔서 11마리가 됐네. 아 늦었어 아이래 예예예 와 크다 막판 되니까 이제 갈때 되니까 진짜 에이 아, 네. 치고만 해 야, 짜식 진짜 간질나게 뿌미, 더블리트 트리플. 네, 저도 왔어요. 12마리. 이거 사이즈 좋아, 네. 에이. 어휴, 좋네. 이만하면 뭐. 28m. 와 12시쯤에 이거 3 0 m 이거 한번만 맞았으면 저희도 5 0수 이상은 했을거예요 이야 막판에 스릴이 있네요 진짜 이거 몇시야? 4시 반이야자 여러분 저 그나마 두자릿수라도 한게 선장님이 풍을 두번 옮기셨어요 선장님 선장님 표정이 아 표정이 진짜 모든걸 말해줬어요 뭐 조가가 결과가 말해주는거지만 여튼 선장님 한분만 뵈면 추천드립니다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건데 근데 다음에 복수전화로 니코리오 선장님께서 태워주시면 한번 타보겠습니다 복수전이 뭐꼭 성공한다 이거보다는 아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했으니까 면과 했습니다 아 걱정 되게 많이 했어 네. 천만다행으로 옮기셔가지고 앞판에 그래도 두 자릿수 할수 있게 이렇게좀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윗방울이 많이 굵어져서 저는 이, 이만 여기서 접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윗방울이 점점 더 굵어지네요 이게 끝이 아니죠 뉴코리아호와 동영에 함께했습니다. 아, 그래도 두 자리 수에서 천만 다행이에요. 먼저 비터터 좋아요.